식당이 이름이 등대와 바다라는 데인데요 네. 여기 제가 아는 제주도 현지인 분이 여기서 회를 드시고는 다른 데서는 회를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여기서 드시면 다른 데서 못 먹냐 했더니 여기가 신선도가 그렇게 좋나 봐요 등대와 바다래요 어, 여기 그 조용하고 너무 좋은 동네예요 진짜 너무 조용해요 바닷가 바로 앞인데 일단 보시면은 네, 이렇게 조용하죠 네. 근데 차들은 꽤 많아요 이 집이 맛집이긴 한가봐요 제꺼에 들어왔어요 오뭐 사진이 엄청 많네 뭐야? 아 손님들이었나 보다 와 여기 보니까 VJ특공대도 나왔네 매스컴이 소개한 소문난 맛집 김연아? 어 뭐야? 어? 김연아도 왔어요 김연아도 왔어. 이야, 김연아가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호감도가 확 상승하네요. <목소리> 자, 여러 메뉴가 정말 많은데, 저희는 지금 현재 두 명이랑, 요거를 시켰어요 비발이상이라고 2인에 8만원 그러니까 인당 4만원이죠 뭐 종류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 메뉴를 아까 그냥 보고 바로 그냥 찍었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좀 보면은요 네. 처음에는 네, 상추 깻잎 좀 실망스럽긴 하죠 여기서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김하고 조림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마죠 이거 다시마? 네, 다시마 김치 그 다음에 갈치회하고 고등어회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고등어회가 냄새도 안 나고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미하고 뭐 광어인가? 아무튼 색깔은 도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쌈싸 먹으라고 이렇게 야채 약간 베트남 월남쌈 같은 분위기 거기에다 스케다시로 깨창기름 그 다음에 전복 그다음에 활 전복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멍게 보이고 그 다음에 문어 보이고 이거는 홍합 이거 홍합인가요? 생무방 홍합인가 아무튼 네, 이런 거그 다음에 여기 간장게장에 이게 예, 소라 소라 오케이 소라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초밥 싸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 뭐야 요즘 육식 게사시나 이거는 소라래요 그래서 아 이것만 아, 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는 색깔 보니까 전복죽 같아요 진짜 전복죽이죠 그 다음에 쌈장 있고 뭐 간장 해서 보면은 와 이렇게다 네, 보이시죠? 아, 이것만 나오는게 아니라 이제 이걸 다 먹으면은 또 뒤에 또뭐 전복도 나오고 무슨 뭐 튀김도 나오고 뭐 구, 고등어 구이인가 뭐 구이도 나오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자 아, 너무 맛있겠죠? 자, 지금 이런 전망을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위치는 공항 근처예요 공항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뭐, 일단 먹어보고 또 내일 여기가 또그 아점 점심 식사가 또 유명한 게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것도 네, 내일 와서 찍어보고 올릴게요 자 그럼 저는 잘 먹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알려주신 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 꼬시래기래요 네. 이게 네, 이거를 깻잎에 싸고 그건 초생강 같은데 네, 저거는 뭐 흔한 거고요 오이도 싸고 톳인가요? 톳도 네, 올리고 그 다음에 네뭐 해? 아무거나 올리고 네, 찍어서 아, 저렇게 싸서 드시면 돼요 와. 지금 먹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토시렉이래요 그리고 이게 세모가사리라는 건데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음, 이거를 깻잎에 싸가지고 회랑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어. 네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이이 미역도 정말 꼬들꼬들하니 진짜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먹은 게 게장이거든요 보이시죠? 간장게장? 와 정말 하나도 짜지 않고 간이 입에 짝짝 달라붙는 것 같아요 여긴 게장 맛집에도 될것 같아요 아 먹는 와중에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아, 조금만 더 지나면 진짜 예쁘겠네요 자 아까 전에 회에다 스케다시 두 명이서 먹었는데 제가 그냥 거의 혼자 다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그 1차로 배가 그냥 너무 부르고요 이제 두 번째 나온 거는 보니까는 와 지금 이거 찍는 아주 나오는데 첫 번째 먼저 보는 게 이게 이거 돈베고기죠? 네 흑돼지? 흑돼지 어, 흑돼지 돈베고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 노르웨이.. 아 제주산 고등어래요 그 다음에 네. 튀김하고 튀김은 이제 새우튀김하고 고구마튀김 이렇게 4개씩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약간 작은 전복 4개 그 다음에 버섯, 버터구이 같은 거 보이고요 게장은 아까 제가 그냥 다 먹었거든요 이 게장이 진짜 맛있어요 그니까 러 향은 그 뭐랄까 처음에는 그 청양고추 향이 코로 살짝 들어오는데 실제 맛은 그렇게 맵진 않은데 달짝지근하고 정말 간딱 좋게 맛있는 거 거에다가 반찬 김치하고 가지 볶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리탕 이렇게 이 나와요. 야. 자, 멀리서 오면은 이렇게.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지리탕을 퍼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 여기는 모든 음식이 다 진짜 진이에요. 그다음에 고기도 비계하고 고기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갖고 입 안에서 섞이는 그 느낌 아시죠 그런 맛. 아, 이 돈베고기도 진짜 맛있어요. 네, 수고하세요. 음. 아, 너무 잘 먹고 가요, 진짜. 여기는 강력 추천. 여기 명함에 이름은 등대아바다구요. 문정윤 대표이사.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 정말 잘 먹고 갑니다. 점심도 꼭 먹으러 올 거예요, 여기는.